던전 앞에 3명만 있으면 나머지 2명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던전 입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위에 메시지가 잠깐 떴다 없어져요. 1분짜리인데 없어지더라도 F1 누르시면 입장됩니다. 안떠 있어도 F1 누르시면 돼요. 자 다이너스티 들어왔습니다 여기 진짜 어려운 만큼 약간 더, 뭔가 파티 플레이한 느낌도 나고요. 재밌어요. 무기도, 해, 머스킷은 빼주고, 해치스로 넣어주고, 수리도 미리 해둡니다. 아까 이 수리도 엄청 많이 해서 수리비만 한천원 썼을 거예요. 그러네. 저한 구천 원 가까이, 구천 원만원 있었는데 지금 팔천 원인 거 보니까 한 이천 원 썼나 봐요, 수리비. 어, 장난 아닌데? 인맥도 보이고 방송에. 근데 던전이 진짜 재밌어요. 자여기서부터 진짜 던전한다는 느낌이 납니다. 되게 영상미도 좋고 몬스터도 세고 보스도 세고. 떨어지면 죽는데 상자를 찾을 수도 있어요 파티에 지금 탱 저도 이 멤버 중에 같이 온 분은 두분 있어요 힐러 한 명, 탱커 한명 그리고 딜러 세 명인데 다 근거리 딜러네요 네 원딜이 없고 힐러 한 분에 탱, 그리고 근접 세어 이거, 이거 다안 먹었었나? 경험치죠 이런 쪽지도 다 먹어야 됩니다 아, 이미니맵이요미니맵 모양 선택할 수 있어요 설정에 그러면 스퀘어가 있고 서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이 네모가 뭔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네모예요 근데 그거 있죠 지금 요며칠간의제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보니 선녀일 수 있어요 이따가 한번 동굴도 한번 해보죠 이정도면 딜이 잘 나오는 거예요. 쫄 죽는 속도가. 그래서 아까 어, 멤버가 두명 바뀌긴 했지만 봤을 때한분 경험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어그 딜이 나오는 속도가 딜 세다고 놀라시더라고요. 아 이거 캐야 되는데 저 안에 저 빨간 광석 있잖아요 불나는 광석 이거 꼬박꼬박 드셔두시래요 60레벨 무슨 퀘스트를 할때 저걸 캐서 얻는 한 개를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게 은근히 잘안 나온대요 그래서 진짜 맘먹고 캐면은 한시간 이상 걸리니까 평소에 보일 때좀캐두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긴 뭐 아무것도 없네요 어 이거 죽기전에 해치 한번 꺼내서 휘둘러야 돼. 요 어? 이거 얘쪽 까다롭습니다 야 스킬 이것저것 많이 쓰는데 그 하늘로 막대기 올린 다음에 뭐꽝 하는 거 있어요. 그때 스턴 넣어줘야 돼요. 지금 지금 넣어줘야 돼요. 이럴 때 어, 지금 나온다. 어, 근데 다른 곳에또 넣어줬다. 그래서 얘가 지금 계속 방해받고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얘핀찼다 얘부터가 일단 1차 관문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스턴 두번 넣어서 둘다자르긴 했는데 아 이거 제가 못 나갔어요 방금 모션 보셨죠? 갑자기 두 손으로 저 지팡이 잡고 하늘로 올렸다가 꽝 찍는거 지금 나갈 겁니다 저 이렇게 두 분은 넘어지셨는데 저는 지금 이거 패치 이동원 스킬로 아 이거 나가야 돼 나갔다 이렇게 나가야 돼 나가던가 누군가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디사이클을 솔로 플레이 할 때처럼 다막 연계해서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살짝 살짝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이 정도면 얘 되게 되게 쉽게 잡은 거거든요. 초행 두분 계신데도 저도 물론 두 번째밖에 안 돼서 초행이나 마찬가지지만 아까 제가 낮에 갔을 때 초행으로 갔을 때보다 더 쉽게 잡았어요. 다들 좀숨그 뭐지? 캐릭터 잘 다루시고 센 편이라. 리페어 파츠 수리 수치 얻으려면 경매장에 서 싼거 사서 갈면 되는요 어, 뭐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저는 그 혹시 생활 체 생활 유저세요? 저는 생활 유저가 아니라 굉장히 이것저것 아이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혼자 그냥 2천이 차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네요. 그, 제가, 그, 참고했던 만렙 찍으신 분 영상을 보니까, 던전을, 어 만약에 2 5렙때 암린을 간다 치면, 3 4렙까지는 암린을 가잖아요. 이것저것 하다가 중간에 암린 파티 있으면, 끼어서 가래요. 뭐, 재미적인 부분도 그렇고, 반복 퀘스트나 팩션 캐를 미리, 거기다가 좀, 집 모아뒀다가 그걸 털어주면은 랩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거 연계해서 말하면 던전 감 아이템이 엄청 쏟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수리 파츠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피님 반갑습니다 어, 처음 뵙는것 같아요 음, vpn 사용하나요? 아니요 vpn 사용하지 않고 어, 건물주님께서 각 방에 설치해 주신 KT 인터넷 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여러 명에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 상자가 있어요 첫번째 상자 여기 있어요 어 저, 잠깐만 탱커는 혼자.. 탱커는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웃음> 탱커 싸우고 있는데 뭐야 이거 <웃음> 일단 한박씩 다묻칠게요 그래도 전문 탱커 분이라 진짜 잘 먹으신다 근데 사실 저희가 상자 때문에 저렇게 한게 아닙니다 어글 잠깐 드시라고 시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어그 vpn 그 제가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요 며칠은 서버가 불안정하긴 해도 얼마 전까지 서버 문제 없었잖아요 지금 서버 이전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때까지 나온 말들을 다 조각하면 한명도 제가 vpn 써서 효과가 체감된다고 하신 분은 못봤습니다. 굳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인터넷 회사나 아니면은 진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느리신 분은 그 랜선이 되게 노후됐거나 아니면 되게 옛날 버전이라 랜선 자체에 약간 어... 전송 속도 그런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랜선도 검색해보시면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캐시스라고 하던가, 어제 어떻게 읽는지 알려주신 분 있었는데, 아무튼 캐6스뭐5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으니까, 되게 이 서버가 저 멀리, 있다가, 멀리 있다 보니까 그 이슈들이 알아둬야 될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뭐 특별히 비싼 걸 쓴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건물주께서 해주신. 어 제가 앞에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실수했어요. 포지션 잘못 잡았네. 이스턴기가 있으면 와 이거 내거 피했어, 봐봐. BOD를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던전 돌게 근데 클리아웃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평소와 다르게 빼고 왔는데 이제 다이너스티 같은 던전부터는 어렵고 좀 민감한데다 보니까 밀치는 거는 조금 삼가해야 돼서 제가 P.O.D.를 끼고 온 겁니다. 방금 근데 느끼셨나요? 방금 약간 중간 보스가 스피어를 쓰고 있었는데 저희 유저들이 사용하는 스킬과 비슷한 스킬을 씁니다. 움직임도 좋은 편이고. 아그 아니 팔이 짧아가지고. 때릴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옆으로 나와서 <웃음> 때려야 되는 어, 한 마리도 가라앉아있어 한 마리 발이 빠졌어요 하. 여기 한 마리 발이 빠졌는데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웃음> 근데 이거 가끔 그 중국 무협영화 보면은 모래 속에서 공격하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런 컨셉일 수도 있고 모래, 모래 속에서 나와서 다리 잡아당기는 그 암살조 있잖아요 <웃음> 네 근데 핑이 수치가 저는 170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아직 pvp같이 50대 50이나 다인 그런건 안갔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어, 보통 국내 게임 할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뿅뿅뿅 발사하면 배들이 다다당. 배 밑에 폭탄을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걸 터트리는 겁니다. 그럼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좀 강력한 애가 있어요. 어? 미니백 다른 프로그램인가봐요. 오버월프 아니신가요? 오버월프 제가 그 소개해드린 그거 아니세요? 그거 아니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EAC로 안 잡, <웃음> EAC로 안 잡힌 거는 오버월프가 화이트 리스트에 있어서, 어, 그런 건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건데, 그, 그거 말고 예전부터 좀 사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냥 다운로드해서 폴더에 넣는. 오오오. 어, 근데 여기 게임에서는 한 개밖에 없어요. 버섯커 키면 두개 <웃음> 아무튼 그 혹시 5월프 쓰시고 계시겠지만 쓰시고 계시다면 아마 맞을 겁니다 설정하는데 저기 톱니바퀴 눌러서 들어가면 있어요 제가 이거 쫄부터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잘못한 겁니다 이거 원래 원거리 쫄부터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런 종류의 스킬들을 써요 근데 한번 시전할 때부터 발사될 때까지 되게 뭐랄까? 시간이 짧아 가지고 이 피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해치스로 이렇게 방금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해치지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맞으면 안 돼요, 스킬을. 그 끊을 수 있는 대상이면은 끊어 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끊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끊으면 어 근데 돌아가네 이미 안 먹히네? 얘는 안 먹히나봐요 <웃음> 머쓱하네 끊을 수 있는 애 끊어져야 되는데 얘는 못 끊네요? 그럼 그냥 도망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아아 까 내가 제가 스턴 쓰, 스턴을 거는 타이밍이 이미 늦었던 거네요 이게 너무 시전 준비부터 시전할 때까지 시간이 짧으니까 스턴도 되게 좀 빨리빨리 넣어야돼 근데 이워헤모가 제가 쓴 스킬이 이게 너무 길어요 길을 모아서 쓰니까 어? 얘 이거 쓰네? 하고서 제가 스턴을 넣으면 이미 시전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VPN 굳이 시도 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뭐몇달 전부터 베타 그런 거 하실 때부터 하시던 분들이 다 어, 오픈 이후에도 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많이 글들이 있어요 아마 180, 200 있게 떠도 뭐 서로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특, 특별히 뭐 인터넷이 노후됐거나 랜선 문제가 없다면 괜찮죠 이거 룩 괜찮죠 <웃음> 어제 경매장에서 다 쇼핑했습니다 네. 일단 쫄부터 탱커가, 탱커가 이냄비를 데려가면 저희가 쫄부터 한 마리씩 잡을 겁니다. 그 쫄도 두 마리 막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씩 점사를 잘 해야 돼요. 어? 그 저희 탱커를 잃었거든요? 제가 살려볼게요. 아! 제 살리... 아... 이거 저한테 억울이 좀 있었나보네요, 이후에. 제가 살리려다가 저 죽었습니다. 일단, 뛰어야겠다. 원래, 방금, 쫄두 마리에, 어, 배 보스였는데, 쫄한 마리를 저희가 점사를 해야 돼요. 탱이 버티고. 근데 아직 탱커 님도 초행이실 거요 아마. 그래가지고. 쉽진 않습니다. 일단, 살리고, 힐러 살리고. 피해야 돼, 이거 피해야 되는데. 이 스킬들이 계속 이, 던전에서 나오는, 보스나 그 쫄들이 쓰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약간 이런 종류의 스킬을 보이시면 눈여겨보세요 모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면 딜러 3명이서 한 마리만 죽어라 죽이고 있죠 이렇게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배울 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리 잡고 탱커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정리될 때까지 그럼 이제 다른 한마리 또 잡으러 갑니다. 램드 앞에 안가도록 조심하십시오. 앞에는 가능하면 잡지 마시고 지금 스피어 드신 분이 이제 와사바리도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러고있죠 아이템이 나왔는데 일단 아이템 좋을 시간도 없습니다 어, 지금 무서우니까 지금 마이티 마이티 그래브 이탈 을못 썼는데 무서워서 일단 어 지금 지금 열심히 때려야 돼요 얘 특징이 뭐냐면 체력바 밑에 노란색 게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저걸 다 까면은 약간 그로기 상태가 돼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패주면 됩니다. 어우 아파. 아 맨모양? 네 이따가 한번 이거 잡고서 한번 움직일 중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딜리 3명이라 너무 인기가 많아, 램드 뒤통수가 자리가 없어요 <웃음> 잠깐 방심하면 은 램드 앞으로 이렇게 밀려가요 그래가지고 언제 이게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 모릅니다 지금 그로기 상태인 것 같고 다시 게이지가 찼죠 항상 뒤로. 갑자기 훅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방어구를 어제, 어, 쇼핑을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50에서 54태 끼는 방어구들을 끼고 있는데도, 되게 아파요. 원, 원콤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냥 한 방에. 어, 냄새 그룹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닐까요? 와 에픽 나왔다 오! 아 라이트네 아쉽다 힘인데 포커스 목걸이 미디엄의 인트 체스트 미디엄의 덱스 인트 이런 아이템도 있네요 네 잠깐 지금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미니 맵을 켜면은 이거 마우스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 여기서 서클 스퀘어 이 세이프가 있습니다. 서클 스퀘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서클 해볼게요. 근데 저도 처음에 서클로 했다가 스퀘어로 바꿨는데 서클이 이 가에 테두리가 좀 깔끔해요. 스퀘어보다. 그래서 어, 이 동그라미로 하다가 음. 네모로 바꿨죠.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네모 얘기해주셔서 네모하니까 어, 네모 괜찮네 하고 했는데 왜또 방금 바꾸니까 동그라미가 다시 보이 선전지? 이거뭘왜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잠시한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맨날 하다가 하다가 다른 거 하면 또 새로운 게더 좋아보이는 아이고 가죽 뺏겼다 잠깐 상자가 저기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스 잡고 내려왔잖아요 여기 뒤에 계단에 가면 원래 상자가 있어요 어,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어 혹시 모르니까 그 어디서 받으셨어요? 오버월프에서 받으신 거 맞나요? 음, 오버월프는그 플랫폼 자체가 여기서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뉴월드에서 오버월프랑 그런 거 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라서 그나마 안심하고 쓰는 거죠 뭐 100%는 아니지만 근데 뭐 어디서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을에서 사람들 옷 벗고 단체로 춤추네요 역시 갓겜 아니 저 그것도 봤다니까요 외국인 유튜버가 집에 이제 디제잉 세트를 해놓은 유튜버가 마을에서 오픈마이크로 디제잉 하는 것도 봤어요 유튜브에서 <웃음> 되게 웃겨요 진짜 잘해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춤추는데 되게 웃겨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서버 이전 처음 한날 원래 저희 서버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전 크로미언 서버에는 그래서 막 사람 만날 일도 없고 한국인도 없었는데 이전, 그 아침에 제가 이전했거든요, 바로 여기 서버, 저희 서버 풀리고 그윈조대에 있는데 보통 한국인분이 역시 차대리가 최고야, 고마워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웃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여기 서버에 음, 저희가 보통 저희 서버 한 900명? 700명에서 900명 정도 접속하는데 어, 저희가 길도이 지금 한 130명쯤 될라나? 130명쯤 될것 같은데 1길드, 저희 1길드, p v 2길드는 한, 지금 한몇 명이야? 40명 접속해 있네요. 거기에도 한 20명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 인원 팔, 800명 중에 거의 뭐 10%에 가까운 사람이 우리 길드 사람이 접속자 중에. 한국에, 그래서 윈즈워드에 가면 항상 길드원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길드원에 소개해줘서 쓰고 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뭔지를 몰라서 뭐 그리고 아마 뭔지 뭔지 말씀해주셔도 제가 좀 공부해본, 공부해본 그런게 아니라서 어떻게 어, 뭔가를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알아보시고 뭐야 얘얘 얘 때문에 우리가 일로 간것 같은데 바로 머스킷으로 응징 이 폭탄 보이시죠 이거 이제 웨이브가 와서 이 폭탄을 깨려고 할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킵니다아 근데 이거 패치 경험치 줘야돼서좀 너무 애들이 빨리 녹아가지고 당황스럽네 패치스로 좀, 좀 때려야겠네 한 웨이브가 세번 정도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몬스터들이 얘를 깨러 와요 저희는 이걸 지켜서 이게 폭발해서 이 배를 부순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얀색 막대기 지금 보이시죠 저 막대기가 다, 다 되면 안돼요 저희 이 시간이 다 될때까지 그래서 이걸 지키는 개념입니다 저희는 두번째 웨이브가 왔죠? 한번 보죠 세번째 웨이브가 오면 터지는지 세번째 웨이브까지 왔습니다 아저 조합도 좋은것 좋은 같아요 뭔가 쫄이 잘 죽네 요 진짜 딜이 좋다 파트가 뭉쳐있는대로 가서 때리고 그리고 몬스터 무딜이 몬스터가 저일 때리려고 하는게 아마 이 상자에도 딜이 들어갈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자에서 어글먹고 좀 떨어져야 될겁니다 세번째 어그.. 세번째 웨이브 끝나니까 진짜 이거 터졌네요 음, 세 번만 막으면 되나봐요. 솔직히 이 정도면 되게 잘 돌고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초행인데 그래도 낮에 했던 파, 낮에 했던 그, 제가 왔던 그때보다는 더 초행 숫자가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오신 분들이 또 그래도 뭐 초행도 줄었고 잘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되게 편하게 도는 것 같아요. 낮에 보다 더. 아 낮에는 4명이 초행인데 한분이 경험자인데도 저희한테 일부러 안 알려줬어요 헤딩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아저 캐야되는데 에헤 뺏겼다 만 때를 해도 제가 좀 지루하다고. 그래서 그레이텍스로 넘어간 거잖아요. 한 11일까지 찍고. 근 던전 가서 해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솔플 뭐 모라 모리사냐? 솔플 모리사냥 할 때는 좀 지루하고 그랬는데 던전에서 오니까 이게 생존용의 스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또 달라요. 어, 자리가 없어. 때리고 싶어도 팔이 짧으니까 거기다 근들들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진짜 해치슬 그래도 1 0이까지 올려놨던 게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뭐 만렙까지못 찍어도 여러 무기를 한 12, 13찍어놓는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디펜스 한번더 하죠. 이렇게 어려운 구간 아닐 때는 패치 보조무기가 13밖에 안되니까 경험치를 몰아주도록 할게요 오자마자 이거 치는거 봐그 뭐야 파혁통에 하얀색 게이지 줄어든거 보이시죠? 걔가 깨로 옵니다 이제. 우리 무시하고서 이 웨이브는 근데 그걸 안주나? 경험치를 안주나? 지금 경험치 오르는게 안보이는데 웨이브는 인스턴트 약간 몬스터 느낌이라 경험치를 안주나보네요 아쉽다 이정도면 몰이 사냥급인데 그냥 망치권서도 되겠네요 보셨어요? 스피어든 몬스터가 볼트킥하는 거. 유저들이 그 플레이어가 쓰는 스킬인 거죠. 근데 이 약간 방금 공중제비든 건 저도 처음 보는 거고 유저들이 못 쓰는 거. 자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여기 상자 있지 않았나요? 저기였나? 아까 빠졌을 때 찾은 거. <웃음> 아니 아까 낮에 여기 한 분이 빠지셔가지고 여길로 올라오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자 히든 상자 이거 찾았습니다 다 순정만 나왔네 어 일어났다 상자 또 있네요 연속해서 이게 일반 상자고 아까 방금 전에 찾은게 히든 상자 이게 아이템이 던전 한번 오면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히 그 모아본적이 없어요 리페어 파츠를 상점에서 사서 어 아저스 나왔다 이거 또 팔아야겠다 아까 제가 128원에 올렸는데 최저가였죠 올리자마자 팔렸잖아요 이거 또 팔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거 한 아, 몇십 개는 먹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쉬워요. 어, 드디어 여기 왔네요. <웃음> 아, 여기 만만치 않은데. 약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사, 사사님이 오더해 주지 않으실까. 여기 냄드가 만만치 않아요. 좀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I have minions to deal with whatever flops. a g e s not a good thing. If you have a Kanaji, you can't get a k a a j i o e t e e a e t o o g i n t e i e o i a e t o o o e t i n g i t t h e o e t o o n a Oh, the the n a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방금 백 s 0이 o r <목소리> 0 포드 했어 이랬잖아요. 이러면서 한번 피두르는데 바로 뒤에 있어도 바로 뒤에 있어도 그 뭐야 맞아가지고 살짝 뒤로 가야 돼요. 살짝 떨어져야 돼요. 바로 뒤에 있어도 이거 좀 피가 달더라고요. 뭐 제가 진짜 자리를 좀 세밀하게 못 잡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했을 때는 거의 그렇더라고요. 너무 근데 냄비가 <목소리> 어우 위험했다. 구석이 있어가지고 지금 무섭다 약간 좀은은로로으으면은은로조조만만더은은로뺄수있있요요습습다다 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a 이 s up? 자 이제 사이페이지 저기서 총 쏘는 애들이 있는데 쟤네는 약해요. 그냥 힐러가 죽여도 될정도입니다 쟤네가 저희 때려도 500밖에 안달고요 여기서 뭐가 날라와요 자꾸 그래서 램들을 여기 두고 저기 저 멀리에 대포가 쏘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대포가 쏘는걸 봐야됩니다 어? 쐈다! 저거 보고 피해야됩니다 피하고 엠들 이렇게 피해주고 또 쐈다 또 쐈다 나한테 오나? 어 저는 안 와가지고 그냥 안 피했어요 근데 이, 이것보다 이렇게 시야 잡히게 딜러들 이렇게 시야 볼수 있게 하면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초행이 두 분이나 있고 이제 2회차인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 두 명이나 있어서 네 명이 사실상 초행 파티죠. 네이 정도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여기 던전 진짜 웬만한 스킬은 딜러는 맞으면 안 된다. 마인드로 가야 돼서. 페이지. 강아지가 두 마리 나옵니다. 딜러들은 딜러들은 얘를 잡고 탱커는 탱커는 저 멀리 있는 애를 데리고 있으시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아지가 두 마리고 둘이 쓴 스킬이 다릅니다. 얘는 이거만 써요 스킬 거의 그 약간 기모아서 슈퍼 하머일 때뿡 하고 날아가는 거. 이거는 솔직히 보고서 막거나 피하는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 반대편에 있는 애는요 제자리에서 갑자기 진짜 준비 시간도 안주고 브레스를 뽑아요 막토 오바이트 같은 걸 하는데 그거는 그... 저희가 여기 지금 탱커 없이 딜러들끼리 있잖아요 딜러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피하거나 그래가지고 얘부터 빨리 죽이고 탱커한테 합류해줘야 돼다 아까 저희도 전멸 몇번 하면서 수정하면서 했어요. 한세 번, 네번 정도 트라이에서 잡은 거 봤네요. 어, 어떻게 할까? 이제 전멸하고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약간 좀 수정해가면서 했습니다. 이거 하나 잡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죠. 오늘. 잡으면 탱커한테 이제 한 명입니다. 뭐 탱커가 둘다 데리고 있고 뒤에서 무딜하면 안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탱커가 이 둘이서 공격을 하면은 둘다 막다보면은 그 스태미너가 딸려서 그 방어가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보셨죠? 이 뿜는 건데 이거를 딜러가 피하는 타이밍 잡기가 힘들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아까 그 녀석보다 그래서 탱커가 얘를 잡고 저 반대편에 있는 애를 어.. 어이구 이구 보이시죠? 조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파티를 나누는게 좀더수월하더라고요 환불 사는 실간 받고 근데 네, 이게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내가 제자리에서 저렇게 쏘는 것도 빠르지만 뒤로 한번 백스텝 밟고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딜러들이 옆구리 잡다고 한 대씩 맞거든요? 그래서 피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한 세네 번 정도 회의했죠 잡아요 잡아요 원거리 공격하면 머스켓 갑니다 아 근데 힘 캐릭이라 너무 약해 <웃음> 지금 제게 딜이 500이 들어갔는데 제가 절 때려도 저 몬스터가 절 때릴 때도 한500달 거예요 뭐 아직 있나? 더 있었나 보네요 치웠나왜 문이 안 열리죠? 버그인가? 대부분은 버그인데? 오, 뭘까요? 걔는 아까도 안 잡고 왔거든요? 왜 안열리지? 버그인가? 대라아 됐다 이번에 뚫렸다 아 나이스 여러분 여기가 컷입니다 여기 랜드가 맞아 이거 되게 쉽게 잡은 거 아니에요? 제거입니다 반지 나왔는데요 벤지 아 인트 반지네 방금 콧목걸이 드신 분 있대요. 아, 콧목걸이 그게 좋은 건데. 그리고 길 모르실 때는 제일 오른쪽 위에 다이너스티 어쩌고 저쩌고 주황색 있죠. 저거 보시고서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얘가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또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법사부터 좀 잡아주고 법사가 스킬을 찍을 거예요 그때 네, 한 번씩 스턴 해주면 좋습니다 약간.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 잘 맞아주고 있어요. 캡션, 팩션 퀘스트네요? 머리에 색깔이 있네? 근데 여기 다이노스티 오면서 느꼈는데, 어좀 몬스터들이 이제 방패도 잘 쓰고, 딴딴하니까 그 스킬이나 패시브 같은 거 보면은 스태미나 깎는 거 있죠. 방어하는 그 대상이 원래 저희가 방어하고 있을 때 때리면 스태미나가 깎이고, 그게 다 깎이면 공격이 가능한 건데, 그거를 어 탱커나 공성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사냥할 때도 되게... 그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조금 필요성을 느꼈어요. 망맨인가? 와, 진짜 빨리 왔다. 진짜 빨리 왔 저희 한 시간도 안 하지 않았나요? 저희 오늘 낮에 두 시간 반 했어요. <웃음> 가시죠. 이스토바이 도바이.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아 퀸엑군가. 누가 건배된 방. 고고. 근드 내려왔어요 이거 빼고 저희가 뗄까요 이거? 아 두개 이쪽에 그냥 빼야겠다 죄송합니다. 아, 브레스 맞았네. 힐러부터?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목소리> <목소리> 앞에 앞에 앞에 레이저 <웃음> 아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랜드가. <웃음> 아 그냥 죽여. <웃음> 아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 여기야? 아 죽을뻔 했다 아니 이게 이 방향이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와 거의 다 왔다 죽여! 레이저, 레이저.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냄드가 재밌긴 해, 여기가.